네, 예배팀을 위한 작편곡 강의 15강입니다. 오늘은 C키, C키 곡에 쓸수 있는 코드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어, C키의 A마이너 키 코드를 사용하는 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자 C키에 쓸수 있는 기본 코드들을 어, 우리가 각 키에 쓸수 있는 기본 코드들을 음계를 따라 만든 것을 다이어토닉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어토닉 코드는 음, 두 종류가 있죠 그냥 음을 세개씩 1,3,5도로 만든 트라이어드 코드와 그 다음에 7도 각 음계 7도음을 더한 세븐스 코드 다이어토닉 세븐스 코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음, C에서 쓸수 있는 기본 코드 음, 이렇게 음이 세개로된 트라이어드 코드, 다이어토닉 트라이어드가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을 하나씩 더 쌓아서 음을 4개로 한 4화음이라고 하는데 음을 구성음을 4개로 한 세븐스 코드도 역시 7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14종류를 C키에 기본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중에서 메이저키, C메이저키이기 때문에 어, 메이저 코드가 많이 쓰이겠죠. 이렇게 C나 F, G, 이렇게 세 가지 메이저 코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이너 코드가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일곱 번째 나오는 디미니스 코드도 간간히 쓰입니다. 역시 세븐스 코드에서도 메이저 세븐, 메이저 세븐, 그 다음에 도미넌트 세븐 이세 가지가 많이 쓰이고 나머지 마이너 세븐들이 또 쓰입니다. 그리고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이른바 그 하프 디미니시드라는 하프 디미니시드 세븐스라는 코드도 또 간간히 쓰입니다 이렇게 14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 시키곡을잘 보다 보면은 어이 14개의 코드 외에 더 다양한 코드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그 코드를 어디에서 왔느냐 네, 물론 다른 메이저키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메이저 키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C 키에는 음, 자기와 이 C 키와 같은 조표를 가지는 A 마이너 키, C 키와 같은 조표인 A 마이너 키에서 많이 어, 빌려오고 있습니다 코드들을. 음, C 키와 A 마이너 키는 사실은 어, 이 다이어토닉 트라이어드 코드가 완전히 겹칩니다. 순서만 바뀌고 하지만 기능 예를 들어서 C 키에서는 첫 번째 화성이 C지만 음, A 마이너에서는 어, 첫 번째 화성이 A 마이너이기 때문에 성질과 기능이 달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코드가 어, 그 그러니까 C A마이너 키에 나오는 A 마이너와 A 마이너 키에 나오는 A 마이너는 느낌이 좀 다르죠. 어, 그래서 A 마이너 키를 쓰는데 음그 A마이너 키의 자연 단음계 즉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은 이것과 같습니다 C키의 어 다이어토닉 트라이어트 코드나 뭐 다이어토닉 세븐스랑 똑같기 때문에 어 따로 추가되는 코드는 없습니다 예 기능만 달라졌을 뿐이지 어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단음계에서는 새로 추가되는 코드가 없지만 하모닉 마이너 즉, 화성 단음계에서는 추가되는 코드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화성 단음계는 하모닉 마이너는 그 이렇게 샵된 음이 변한 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마이너의 화성 단음계에서는 소리 전부 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다이어토닉 트라이어드 코드 또는 여기 세븐스 코드에서, 뭐, 소이 나올 때마다 다시합을 시켜버리면, 그것이 바로 하모닉 마이너에서 새로 생긴 코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 이거 다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겹치는, C키와 겹치는 코드를 빼고, 어, 새로 생긴 코드, 이 C, C메이저 스케일에 없던 코드들을 보면은, 먼저, A마이너, 메이저 세븐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원래는 A 마이너 7이었는데, 었 소리 샵 되면서 A 마이너 메이저 7으로 바뀐 거죠. 이런 코드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즉 C, C 곡에서 C 키 곡에서 C, A 마이너 7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C 그 다음에 A 메이너 7,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A마이너 minor, 하모닉마이너에서 스케일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C코드도 그냥 C코드도 솔에 샵이 붙으면서 C 오그먼트가 되죠 그래서 C코드에서 이렇게 C키곡에서 C 오그먼트로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도 그 근거가 A 마이너 하모닝그 스케일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자, 뭐 C 메이저 7 플랫 5도 아그샵5 플러스 5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거는 역시 여기 C 메이저 7이었었는데 소이샵 되면서 C 메이저 7인데 샵5 또는 플러스 5 또는 뭐 뭐샵 핍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읽지만 이런 코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세 번째 코드가 다 e 마이너나 e 마이너세 7이었는데요. 소리 샵 되면서 e 나세7이 e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하그 A 마이너 하모닉 스케일에서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 이게 C 입장에서는 3, 그러니까 3도에 해당되는 화성이지만 A마이너 입장에서는 도미넌트 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5, 5도 화성이 됩니다 그래서 즉 C키에다가 이 C의 원래 있는 5도 화성은 G죠 g. G나 g G7 어, 이것도 쓰지만 A마이너의 5도 화성인 A 마이너 하모닉의 오더 화성인 2나 E7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C 키곡에 2나 E7이 나오면은 어 이, 이게 왜 E 키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A 마이너 키에서 왔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솔, 그러니까 G 코드와 G7 코드였는데 이것이 각각 솔이 샵 되면서 G샵 디미니시와 G샵 디미니시 7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 A마이너에는 또멜로딕 마이너라는 게 있죠. 네, 가락 단음계, 선율 단음계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물론 어, 이멜로딕 마이너와 하모닉 마이너는 겹치는 코드가 있습니다. 겹치는 코드를 제외하고 어, 안 겹치는 겨, 코드만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바로 소리 샵된 것은 이거랑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멜로딕 마이너는 파가 샵이 된 것입니다. 예. 파가 추가적으로 더 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비 디미니시 또는 b 뭐 마이너 7 플랫 5 이랬었는데 여기에 있는 파가 파샵이 되면서 B마이너나 B마이너7이 추가된 것입니다 예, 그 그러니까 C키 곡에 B마이너와 B마이너7이 나오면 은아이 부분은 멜로딕 마이너 A마이너의 멜로딕 마이너에서 빌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키에 D코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D나 D7 이것도 원래 D마이너와 D마이너7이었는데 파이 샵이 붙으면서 변환 코드죠. 이 코드는 경우에 따라서는 D, 뭐 G키에서 이제 나중에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는 걸 배우시면 이 D, C키에다가 D코드를 쓰는 경우는 G키의 그 도미넌트인 D를 빌려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어떤 코드가 나오냐에 따라서 A 마이너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에서 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D 코드가 D나 D 7이 나오면은 아 멜로딕 마이너에서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C 키인데 F# 계열 디미니시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F 코드나 F 메이저 세븐 코드가 파일 샵이 붙으면서 변한 것인데요. 어, 이 코드들도 역시 어, C키에 종종 나오는 코드들입니다. 음, 그다음에, 음, G샵, 그 다음에 G샵, G샵 마이너7 플랫 5 인데요. 이것은 여기 G7 코드가 변한 것이죠. G7에 솔도 있고 파도 있는데 솔이 샵 되고, 솔이 샵된 이유는 그 하모닉 마이너랑 멜로딕 마이너는 솔이 둘다 샵이 됩니다. 근데, 파두샵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G샵 마이너 7 플랫5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도 어렵고, 어, 구성음도 좀 어렵고, 이게 과연 언제 쓰냐,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 C키 곡인데, 특히 E나 E7이 나오면은 이것은 하모닉 마이너에서 쓰이는 도미넌트, 오도화성 또는 이것은 또 멜로디에게도 겸, 겸용이니까요 이 코드는 멜로딕이나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에서 온5 코드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종종 D가 나오는 경우는 아 이건 멜로딕 마이너에서 왔구나 또는 F샵 계열이 나오면은 아 이것도 멜로딕 마이너에서 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곡에서 어, 마이너, 이 C키에서 A마이너 키를 잘 사용하고 있는 곡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항상 진실케 라는 곡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전형적인 C 키의 진행을 따르고 있죠. 자, C m a j 7. 이거는 그냥 다이어토닉 세븐스죠. 그다음에 또다이어토닉 세븐스의 D 마이너스 7, 그다음에 G 도미넌트, 그다음에 C. 다시 또 C m a j 7, E 마이너스 7다다이어토닉 코드예요. D 마이너스 7, 그다음에 G, C.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C 키죠. 예. 기본 코드만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그 다음 그아래부분을 보면 E7이라는 코드가 나오죠. 예, E7 음, E7이라는 코드가 나옵니다. E7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E키에서 왔을까요? 이 e, e 메이저 스케일에서 왔을까요? 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A마이너에서 온 것입니다 a 마이너의 하모닉 또는 멜로딕 마이너 예, 여기 E코드가 나오죠 E나 E7 하모닉일 수도 있고요 이이코드는 e, e 멜로디기도 있으니까 하여튼 하모닉에서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모닉이나 멜로디에서 왔다 그리고 그러니까 멜로디 자체도 변했죠 여기 C키에는 샵이 안 나오는데 멜로디, 소울에 샵이 붙어 있죠 그리고 뒤에 코드를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뒤에 코드. 뒤에 무슨 코드가 나오는지. A 마이너가 나옵니다. A 마이너. 뭐 A 마이너는 C의 C 키의 다이어토닉 코드죠. 6도 화성.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A 마이너 키라고 나는 생각하겠다.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이 작곡가가. 어, 여기서부터는 C키가 아니라 A마이너키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마이너 앞에 A마이너의 도미넌트인 E7 화성 단는계의 5코드인 E7을 든 거예요. 그래서 그 C에서 A마이너로 조가 바뀌는 그 역할을 E7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간 코드가. 자 A마이너 거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 d 마이너7 G7C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여기는 C키일까요? A마이너 키일까요? A 키일까요? 예. 여기는 둘다라고 볼수 있어요. 다시 C키로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A마이너 자연단음계에서도 이 코드들이 다 똑같이 있기 때문에 계속 A마이너 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C키인 듯 했지만 다시 또 E7이 나오죠. 다시, 아직 C키가 아니라 A마이너 화성다는 게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다시 멜로디에 솔, 솔에 샵을 붙여서 화성다는 게 특징음을 알려주고요. 다시 여기가 마치 A마이너 키의 첫 순간인 것처럼, 첫 마디인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가 나오죠. D. 여기서의 D 코드는 음, 지금 여기 G 코드가 나오는데 이 G를 G 키라고 생각하고 넣은 세컨더리 도미넌트이지만 원래는 그렇게 이해 안 하시고 어, 화성다는 게 아까 D 여기 나오죠 화성다는 게 화성다는 게 멜로딕 마이너 거기에 D 코드가 쓸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여기서부터는 A 마이너의 화성다는 게다 그래서 D 마이너가 아니라 D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화성 단음계의 특징음인 파 파에 샵을 붙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항상 진실케 라는 곡을 우리가 쉽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뒷부분 <목소리> 주는 도기정이 만약에 곡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마이너 곡이 되죠 하. 하여 주소서 주는 독기장이 곡을 만약에 이렇게 편곡해서 여기서 끝나면은 마이너 곡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마이너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인 줄 알았다가 나는 신우 여기는 시키 이기도 하고 a 마이너 키이기도 하고 약간 섞여 있게 한 다음에 다시 a 마이너 키임을 알려주는 거야세7으로날비주소서 그다음에 멜로딕 마이너 화성 단음 어, 멜로딕 마이너 가락 단음계로 가요 d를 써서 기도하오니 예 g 코드를 쓰고 나서 다시 c로 돌아가죠. 예 이게 쉬운 곡이 아니에요. 자, 한곡더 볼까요? 자, 은혜로만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도 앞부분은 그냥 C키죠. C. 은혜로만 들어가네. 다이어토닉 세븐스, D-7, G. 그래서 특이한 코드가 없어요. 다 기본 코드, c k 기본 코드를 다 쓰고 있죠. 예, 여기까지 다 쭉. 근데, 역시 아랫부분을 보면은, 자, 주님의 그, 네.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범죄한 우리가 C 리요 음. 자, 여기까지는 물론 여기 A 마이너가 맨 처음에 나오지만 그렇다고 A 마이너 키로 바뀐 건 아직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C 키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C, 이렇게 C로 끝났죠. 예. C로 끝났습니다. 근데 C 키 다음에 C 키에 잘안 아, 나오는 B 마이너 세븐 플랫 5와 E7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수월의 샵이 붙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마이너로 바뀐 건데 자, B마이너 세븐 플랫 5는 물론 여기 C의 C C 메이저 키의 세븐스 코드긴 해요. 예, 근데 이 코드 다음에 바로 E, e 코드가 또 나왔죠. e 세븐 코드가. 그러니까 이렇게 E가 많이 쓰여요. 여기까지는 C키라고 볼수 있는데, C와 A마이너의 중간 느낌으로, 그리고 이 B마이너 7 플랫5는 A마이너 키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바텀 터치하는, C키와 A마이너 키에 바텀 터치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확실하게 A마이너 키의 화성 단계가 된 거예요. 하모닉 마이너가. 이때부터. 이때부터. 그리고 나서 A마이너로 가죠. 코드 진행이. 그러니까, 어, 여기서는 좀시키 느낌이었는데, 여기 나온 A마이너는 이 E7 때문에 A마이너 느낌이 더 나,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러니까, 어린 양의 모이깨끗 하시네. 예, 이렇게 여기는 또 끝날 때도 A마이너로 끝나고 있죠. 마이너인 것처럼 만약에 곡을 여기서 끝낸다면 역시 깨끗게 하시네 만약에 곡을 이렇게 끝나면 마이너로 끝나는 거예요 C키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채로 근데 여기 보면 은 음, 여기를 한번더 도돌이하기 위해서 또 D-7 쓰고 이건 그냥 다이어토닉이죠 또 E가 나오죠 E 이게 다 화성다는 게예요 이를 거친 다음에 다시 A 마이너, 예, A 마이너 키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순간, 그 다음에 도돌이를다한 다음에는 이쪽으로 와서 이제 E 코드 대신에 C 키의 기본 코드인 F와 G를 거쳐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곡도 이 범죄한 우리가 부분이 사실은 마이너, 특히 A마이너로 가는 순간, A마이너로 진행하는 순간은 E7 때문에 여기도 E코드 때문에 마이너키 느낌을 줘서 어, 앞부분은 좀 밝고 그 메이저키 특유의 밝고 어, 좀 그런 느낌을 주고 <웃음> 무난한 느낌을 주고 이 뒤에는 A마이너키를 써서 이렇게 범죄한 우리잖아요 그리고 어찌 설이요 뭔가 한탄스럽고 막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마이너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혈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어울리게 마이너의 어떤 부드러움과 간절함 그 마이너키가 주는 그것을 쓰고 다시 이제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간 거예요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게 C키의 코든지 A마이너키의 A마이너 코든지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외우셔요 여기 제가 C키에 쓸수 있는 코드들을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C키에다가 E와 E7 쓸수 있고 D와 D7 쓸수 있고 나머지 코드들도 이렇게 알아두세요. C 키에 코드 진행하시다가 C 다음에 예를서 B-7은 쓸 수도 있겠죠. 예. 그다음 에 C 다음에 뭐 d 를쓸 수도 있고 그다음 C 다음에 그다음 F샵 마이너스 7 플랫 5를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 C키에 더쓸수 있는 코드들이 더 생겼구나 이걸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